이거 뭐냐면은 그냥 정말 단호박을 삶아서 딱 으깨기만 한 그런 퓨레 같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 예전 에제 영상에 등장했었는데 세나라는 그 친구가 자기가 직접 단호박을 삶아서 이렇게 으깨서 저한테 준 적이 있었거든요 마침 딱 생각해보니까 다이어트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데워가지고 오늘 밥으로 먹을 거예요 이자에에앉아여여분한한테있있는먹 먹는 보여여렸었었데오오은은이게 저의 밥입니다 맛있게 먹어 볼게요 지금 고구마 삶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블루베리를 먹어볼게요. 확실히 먹는 걸 줄이니까 지금 기운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마트 가는 중인데요 일부러 집에서 좀 떨어진 마트를 걸어서 갈 거예요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요즘 움직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과자는 약간 다이어트용 과자라고도 할수 있는 과자예요 왜냐면은 이게 계란이랑 우유가 안들어가 있는 되게 칼로리가 낮은 과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터 분들이 다이어트 하다가 정말 못 버틸 때 이거를 조금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사보려고요 물론 이것도 무슨 코끼리 밥만큼 먹으면 살찌겠죠 <웃음> 오늘은 그냥 냉장고를 털어 가지고 그 라이스페이퍼에 이렇게 월남쌈처럼 그냥 롤을 만들었어요 어제 밤에 제가 어떤 노래를 듣다가 노래 가사 중에 낙지볶음소면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진짜 그런 맵고 자극적인 게 엄청 먹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롤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 벌써 라이스페이퍼가 약간 굳었는데,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요. 오늘의 메뉴는 토달복입니다 이게 어,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지 않은데 포만감이 되게 높아가지고 제가 원래 다이어트 할 때뿐만이 아니고 종종 해먹는 요리거든요 이게 의외로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음료는 칼로리가 낮은 니트로 콜드브루 커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맛있진 않네요 어제 마트에서 사왔던 그 과자예요 오늘 이거 뜯어서 먹을 거예요 밥을 적게 먹는 건 의외로 괜찮은데 지금 간식 끊는 게 너무 생각보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그한큰 봉지에 이거 세 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먹지 않고 그렇게 보면 안에 버터링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딱 다섯 개만 먹을 거예요 먹은 토달복이 오늘 식사의 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더 배가 고픈 이유가 지금 막 일이 끝났어요 어, 하는 일은 서버잡이고 지금 다이닝 서비스를 안하고 테이크아웃만 하다 보니까 사실 매장이 그렇게까지 바쁘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쉬프트를 많이 안 넣어주시다 보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이 시국에 저를 채용해주셔서 이렇게 일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웃음> 그래서 아까 토달봉 먹고 지금 계속 일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요 배고파서 뭘 먹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일이 이제 6일차인데 6일 차 어, 6일 차인데 내일 어쩔 수 없이 과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금 굶으려고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있어요 내일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는데 어, 저 다이어트 한다고 친구 혼자 먹으라고 하고 막 저는 그냥 계속 채소같은 거 먹고 안 먹고 이러면 은 친구가 되게 뻘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굶어야 할것 같아요 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니고 어차피 또 내일 끝나고 당분간 또 네, 음식을 줄일 거기 때문에 저는 이만 잘게요 안녕 안녕 안녕. 오늘의 아침 점심은요 치즈 한 장입니다 <웃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이따 저녁까지 그냥 이 치즈 한 장만 먹을 거예요 어... 제가... 제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초절식을 하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정말로 살을 빼고 싶으면은 식이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다이어트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짜 초절식해서 숨만 쉬고 살수 있을 정도로만 먹거든요. 살이 좀찐것 같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이후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초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아니면 한 다음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완전 시기만 조절하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운동하고 병행하면서 이제 일반식도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가끔 먹어가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요 제가 하는 초절식은 정말 제가 숨을 쉬고 사는데 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의 칼로리만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각자 자신이 맞는 다이어트 방법대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이초 절식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일반식 먹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어 가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낼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